여기가 명동 다이소야 응. 없는 게 없어 다 있어. 다이소야, <웃음> 다이소야. 이번에 새로 나온 여름 여름용 쿠셔? 얘는 이렇게 안 이뻐 너는? 네오. 얼굴이 안 이쁜데? 이 브랜드 있지 이 브랜드가 좋대 아, 다이소 먹는 어, 어. 중에서는 이 네오가 제일 좋대 아, 네? 응. 꿀팁이네 네오 응. 애완용품 있는데 가자 여기 있다 애완용품 이거 있다. 우리 온 김에 이거 탈취자 하나 더 사가지고 할까? 얘는 강아지인가 얘는 고양이인가 우리 뭐 사다 줄까음뭐 가져올까? 어, 이거, 이거 한번! 이거 하나 사야 돼 있다. 아, 베베뭉베 필요... 이건... 아, 그거 필요 없어, 진 이거만 살까? 응. 음. 아빠, 240매야? 응. 음. 우리 집에 얘랑 보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? 전에 그게 얘네가 톤이라고지 모르겠는데 모래졌더 맞아. 얼마야? 천원 아니 다 천원 천오백원 천원, 이천원 천원 아닙니다, 이천원이야 얘 앞머리 봐봐 얘 앞머리 봐봐. 봐봐 이게 강아지 옷이야? 응 우와 아빠 얘네 그림 봐 예, 근데 얘네들이 얌전하네 너무 예쁘다 응? 하나만 입혀보고 싶어 그니까 러 이렇게 놓고 앞에 놓고 카메라 서면을... 내가 하나 필요한데 야,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깎이거든. 야 내가 하나 필요한데. 내가 얼마야? 내가 더 좋은 걸로 사 줄게. 아 그래? 이거는 엄청나. 이거 할게. 에 드릴까? 콘트 에 삼천 원, 소리 나는 대형 공장. 천 원, 제일 싼 그, 많이 싼 그. 포인트 정리 받았고. 그래, 내일 노는 날이라 설. 아 오늘 어떻게 보면 토요일하고 똑같기도. 금요일, 금요일 밤하고 거의 똑같은 날이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. 명동 문구 쪽으로. 애지야, 중지야 아빠가 새로 인형 사왔지 화이팅! 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기어 여깄어! 여기어 애지는 새걸 아, 원해 너! 여기봐 아니야 아지야너 까불지 말고 너 중지한테 돌리지 말고. 로 여기 중지 꺼, 중지 중지야 중지 얘네가 색을 좋아해 자, 저 중지, 중지 안 갖고 놀아 이거 애지야 너 이거 갖고 놀아 됐다 이거 갖고 놀아 음. 너 중지한테 이기지도 못해 아이고 중지 착하다 아이고 중지 착하다 양보했어 이거 버리자 이제 우리 중지 착하다 애지 찮지 애지 줘 그냥 응? 중지 나중에 또딴거 사줄게 애지야! 애지 <웃음> 제... 이거 봐라! 쟤 지금 중지 경기하는것봐 눈동자 뺏길까 봐 응. 원래 둘째가 뺏기지 쿠팡 랭킹 순? 판매량 순? 응. 판매량 순 보면 1번 2번, 2번. 응, 어? 나 이런 게 좋은데? 이렇게 가운데 맞아, 맞아. 조명 맞아, 가운데 맞아. 있어서 아, 본 어, 시선을 가운데다 응. 둘수 있는 게뭐 28,400 원이 로켓 배송이야. 로켓 배송이야? 어 내일 도착 내정. 우와 로켓 배송이네 요거 완전 좋아 완전 좋아. 바로 구매. 어 오, 됐다. 어 저절로 되는 거 이렇게? 어 됐어 됐어. 와. 땡큐. 가 주문했어. 어, 잘 쓸게 이겨줄까? 고마워.